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등 소규모 건축물의 디벨로퍼가 되는 방법 5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본 채널에 소개한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에 대한 디벨로퍼 사업에 관한 영상과 특히 얼마 전 올린 직장인이 투자부으로 건물주가 되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전화로 이 디벨로퍼가 되는 방법 등에 관한 상담을 해오셔서 오늘은 디벨로퍼가 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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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디벨로퍼 사업은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서울의 개포, 가락, 강동고덕지구 등 우리나라의 특지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부터 소위 직장사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고 또 직장인이나 자기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버리고 아예 본격적으로 이 건축사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시행사나 건설회사로까지 발전시킨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 지금 아파트나 전문 상가를 분양하고 건설하는 여러 주택회사나 건설회사들이 이런 계기로 출발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미국의 엠파이어 빌딩 등 고층 건물들도 사실은 이러한 디벨로퍼들의 작품이기도 한 것이죠 또그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 빌딩으로 유명한 그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아닐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회사나 건물 또는 그런 인물들도 사실은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 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연립주택, 아파트, 상가건물 등 대단히 사업으로 발전해 나간 경우라 할수 있을 것이며 요즘 우리나라에서 분양되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사업 등을 하는 시행사나 대도시의 개발 사업 등도 사실은 이런 디벨로퍼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처음부터 직장사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 특히 저에게 상담하는 여러 사람들은 건축 경험도 없고 건축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디벨로퍼가 될수 있느냐 말하기도 하는데 아니 디벨로퍼는 고사하고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빌딩 등을 건축하겠다고 상담하는 대부분의 건축주들도 건축을 잘 모르고 건축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어렵고 복잡한 건축을 하느냐, 심지어는 사기 등 부정적인 인식 등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집짓기를 꺼리거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 사람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비싼 줄 알면서도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아파트를 그냥 사서 살다 보니 평생 자기 집 등을 건축할 일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하다 보니 아예 건축이라는 것을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내 집을 직접 내가 지는다면 그야말로 자신과 가족들에게 딱 맞는 내 집을 땅값과 공사비 즉 원가만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비싼 아파트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내게 맞는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또 상가주택이나 다가오주택 등을 짓는 경우 건물주로서 임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으며 이런 건물을 매매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것이죠. 즉, 집장사나 디벨로퍼를 처음부터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에게 딱 맞는 내 집을 원가로 짓다가 그 집이 팔리고 또 이때 많은 돈을 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예 이러한 소규모 건축사업인 디벨로퍼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사람 즉 건축 전문가나 건축 경험이 없는 그 누구라도 가능하며 요즘 같으면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 정도라면 이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또는 상가주택 등내 집을 마련하면서 이런 디벨로퍼가 될 수가 있으며 또 직장인이나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 등도 투자업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차 설명한 바와 같이 자신이 모든 것을 직접 하지 않고 설계자와 시공사 등 전문가만 잘 선택한다면 이러한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고 오직 자기는 기획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만 결정하고 시행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로 건축주나 디벨로퍼는 건축기획자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며 이마저도 건축사 등 설계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것들을 협의하며 도움을 받아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누구라도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실제 현장에서 이런 건축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아내 등 주부들까지도 있는데 이는 직장이나 자신의 일에 얽매인 남편을 대신하기도 하고 또 꼼꼼하고 세심한 아내들이 남자보다 이러한 건축은 더 적성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택크 방법이라고 다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 디벨로퍼나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건축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적인 인식들입니다 사실 이는 처음 해보는 일에다가 그동안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과 소문들이 많기 때문이고 또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을 정도로 엄청난 자금과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길다 보니 어쩌면 처음 건축을 하려는 일반인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 채널에서도 여러 영상으로 설명한 바가 있는데 요즘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과거와는 달리 모두 건축을 공부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이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부정적인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러한 인식이나 소문은 너무 부풀려져 지나친 감도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런 염려보다는 다른 어떤 재테크나 투자수단에 비해서 내 집을 짓거나 디벨로퍼 사업을 하는 것은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확실한 땅과 건물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이같이 확실하고 안전한 재산이나 재테크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들이 주식 등과 같이 값이 떨어지거나 폭락할 염려는 거의 없기 때문이고 또 내집짓기나 건물을 보유하는 것은 분양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큰 위험이나 모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디벨로퍼는 많은 장점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인데 또이 디벨로퍼는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점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는데 우선 내집즉 주거 문제를 해결하며 건물에 따라서는 임대 수익 등을 올릴 수도 있고 건물을 보유하다 보면 부동산적인 가치도 장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아파트가 최근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는 부침이 심하지만 건물은 과거로부터 심과의 사례를 볼때 이보다 더 확실한 재산은 없으며, 또 디벨로퍼는 은퇴나 퇴직 후 노후 수단으로도 이보다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또 다음으로 더큰 장점은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는 것으로 은퇴나 퇴직자들이 퇴직 후할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이보다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도 그동안 수없이 설명한 바가 있는데 이는 직장인들의 로망인 자기 사업 모델로서 실제 다니던 직장이나 하던 사업에서 디벨로퍼로 전직하거나 은퇴 후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실제 사회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벨로퍼 사업은 재테크 수단으로서 수익금액도 다른 어느 수단보다 비할 수 없이 크고 또 새로운 사업 모델로 또는 건설회사나 시행사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며 아무리 아파트가 비싸고 좋아도 디벨로퍼처럼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고 또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것보다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이 디벨로퍼가 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디벨로퍼란 무엇인가? 두번째로는 처음부터 직장사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세번째로 웬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하다. 네번째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 방법이다. 다섯번째로 디벨로퍼는 많은 장점이 있다. 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그동안 제가 여러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하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똑같은 문제들을 염려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러한 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또 워낙 큰 사업의 절차와 기간도 만만치 않아서 리스크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다시 강조하자면 이는 내 집을 마련하면서도 여러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저는 실제 현장에서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 이러한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혹시 아직도 이런 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